소크라테스는 말한다.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과 심지어 자신의 무지마저 무시하는 사람과는 다르게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배우게 된다. 메타인지란 자신의 인지적 활동에 대한 지식과 조절을 뜻한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 아는 것에서부터 모르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는 전 과정이다 메타인지란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바로 알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인간은 실수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잘못을 인지함으로써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자신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뭘 잘못했는지 조차 모르는 상태라면 계속해서 그 잘못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은 무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뭘 모르는 것조차 모르는 상태라면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해 가짜 지식을 섬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과 AI와의 대결은 1997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인간의 패배였습니다 언론들은 AI의 결과를 두고 어두운 미래에 대한 뉴스 기사를 퍼날랐습니다 미래에는 AI가 인간을 지배할 것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인지심리학자들은 AI와의 대결에서 인간의 놀라운 점을 발견합니다 인간이 AI보다 더 높은 기능 중에 하나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AI는 어떤 것을 질문하면 대답하기까지는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찾기 시작한 뒤에 자료 검색 후그 결과를 얘기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늘에 별이 몇개떠 있는지 개수를 말해봐라고 질문을 하면 별이 몇 개인지 셀수 없기 때문에 모른다고 바로 1초 안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1초만에 모른다고 답할 수 있는 것은 다음 행동도 1초 만에 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결정이 가능한 것의 이유가 바로 인간의 메타인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AI 기술이 발 전에도 인간의 메타인지 능력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메타인지야말로 AI에게 위협받지 않는 인간의 고유한 경쟁력입니다 앞으로 인류가 AI 발전과 함께 가려면 메타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을 만드는 공장장 행복장입니다 우리는 이미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많은 부모는 자신 아이가 토끼이길 원합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이솝우화에서 거북이는 토끼가 되고 싶지만 죽어라 노력해도 토끼가 될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걸음이 느리다고 놀리는 토끼에게 난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근데 너가 꼭 경주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 한번 해보자 라는 거북이의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콜럼비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 니사손의 메타인지 학습법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목적을 경쟁과 생존이라고 결론지었다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실패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미국인 친구들에 비해 자신의 영어가 느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속도대로 공부하는 것이 최선임을 느끼는 순간부터 자신의 삶이 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남에게 뒤쳐질 가봐 두렵습니다. 시도조차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조차도 고려가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인지해야 부족한 모습을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메타인지는 엔진은... 업무 능력과 공부하는 능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심을 하고 행하지 않는 것조차 인지 못하는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결심만 계속하며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결심을 통해 그것을 하고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실수를 해 상사에게 일을 열심히 하라는 잔소리를 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꾸중을 듣고 열심히 하겠다고 상사 앞에서 반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지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상사에게 잔소리를 듣고 상사 앞에서 잘못했다고 말한 사실만으로도 잘못했던 일은 용서가 되었고 그 말을 한 자신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면 생각하지 못하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시는 이런 부분을 실수하지 않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공부하고 채워갑니다. 담배를 끊을 거야. 나는 생각만으로도 담배를 끊을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자신은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내일부터 술을 끊을 거야 라는 생각만으로도 자신은 술을 끊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또 지금은 책을 읽고 있지는 않지만 나는 책이 삶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앞으로 책을 읽을 계획이기 때문에 자신은 책을 읽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자신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타인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메타인지는 자신의 상태를 알기 위해 자신을 들여다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내가 배운 걸 정말 아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모르는 건 인정하고 그걸 알아가기 위한 방안까지 마련해 행동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명확히 알고 인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인들에게 설명을 해보며 확인해 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 다음은 시간입니다. 내가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하루에 얼마나 일을 하는지 일을 처리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언제 집중이 잘 되는지 등을 인지하는 사람일수록 시간 관리를 잘하게 되어 자신의 할 일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를 통해 내가 하고 있는 일 생각만 하고 미루고 하지 않는 일들을 나눠보면 인지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지 않고 있는 일들을 체크해서 자신의 시간 관리에 넣어주고 행동합니다 정리하고 기록하는 습관들이 메타인지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정리하고 기록하여 내가 아는 것을 객관화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산책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니사손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질문에 대한 정해진 하나의 답을 찾고 성과를 내는 것을 AI 로봇이 더 잘하게 됐다며 인간은 계속 배우고 학습하며 여러 개의 답을 찾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메타인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오랜 시간 어렵게 노력해야 발달합니다. 송 교수는 쉽게 배운 것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어렵고 힘들게 학습한 것은 내에 남는다며 계속 반복해서 보는 학습이 아닌 스스로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하는 셀프 테스트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메타인지 훈련법을 전했습니다. 이어 실수하고 오랜 시간 학습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호기심, 자신감 용기를 가지고 노력하는 자세가 바로 메타인지가 발달하는 과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노노에 보면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암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나의 완벽하지 않는 모습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메타인지입니다. 오늘은 메타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행복을 만드는 공장장 행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